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메뉴 중에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벤트 또는 고객님들의 후기 게시판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죠 이런 다양한 고객님들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는 곳이 바로 게시판이라는 메뉴겠습니다 이 게시판 메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카페에서 스마트 모드에서 게시판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게시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게시판 설정 메뉴 들어와 주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보이게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에 대한 표시 여부를 확인하시게 되면 내 게시판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게시판의 제목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게시판에 대해서 내가 쓸지 말지, 표시를 할지 말지, 그리고 이 분류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게시판의 제목, 그리고 해당하는 게시판의 내용까지 이 해당하는 게시판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공지사항이라는 거를 조금 영어로 Notice라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게시판의 제목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글보기, 글 삭제, 공지글, 고정글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메뉴에서 글보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글 게시판에서 글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글을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삭제하겠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해당하는 메뉴에서 공지글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작성했는 글 중에서 어떠한 글을 공지글로 상단에다가 넣어주겠다, 공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음영처리를 해서 상단 부분에다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할 때에는 공지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을 해당 글을 공지글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지글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옆에 있는 고정글이라는 메뉴인데요. 이 고정글이라고 하는 메뉴는 마찬가지로 상단에다가 올려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해당하는 부분이 공지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지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지글로 사용하고 있는 글을 고정글로 같이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지로 등록했는 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아 공지로 지금 이 쇼핑몰에서 안내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음영으로 처리된다는 부분 그리고 고정글 같은 경우 상단의 랭크에서 베스트 후기 같은 것들 고객님이 자주 보시면 좋잖아요 또는 자주 하는 질문 같은 것들 상단에다가 공지글로가 아닌 고정글로 만들어 주시면 좋으니까 이런 메뉴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게시판 관리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지글, 게시글 그리고 삭제하는 부분과 고정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글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게시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게시판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표시 순서 변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시판에 대한 내용들을, 게시판의 순서들을 변경하실 수 있어서 내가 뭐 표시하고 있는 게시판들의 순서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는 부분은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동이라는 부분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게시판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게시물 관리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내가 공지로 등록할지 글 고정으로 지정할지 또는 해당하는 공지를 해제할지 글 고정을 해제할지 또는 질문이 올라왔을 때 답변을 할지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겠고 해당하는 게시판에 글이 필요가 없을 때에는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어 글을 너무 좋은 후기를 담아줬어요. 그런 경우에는 적립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시글을 해당하는 게시판별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한 부분만 처리하기 위해서 답변 전에 있는 문의만 확인을 하시거나 공지로 지정하시거나 글 고정으로 고객님께 알려드릴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거나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게시판 관리 설정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에서도 톱니바퀴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이 글이 있는지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내용들을 목록표시를 좀 다, 다시 정렬해서 을볼수 있다는 점도 이 게시물 관리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게시판 관리에 대한 메뉴를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